네, 반갑습니다. <웃음>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웃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웃음> 네, 오늘은 2022년 6월 6일 월요일입니다. 현충일이라서 국률이죠. 음, 그래서 어, 재테크 왕인 어, 위클리옵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생이란 것이 어, 오늘 한순간도 어, 삶이 쉬운 적이 없었죠. 자, 이 흑수저가 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테크에는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데. 어, 최강자가 뭐냐 이거죠. 재테크의 최강자. 아, 이것이 위클리 옵션이란 말이죠. 자,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재테크가 뭡니까? 물으신다면, 네. 위클리 옵션이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재테크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진짜 대박 투자를 위해서 재테크가 필요한데 오늘은 기초 교육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재테크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재테크가 뭡니까? 어려운 재테크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손실률이 높은 재테크는 뭘까요? 수익률 높은 것은 위클리 옵션. 손실률이 높은 것도 위클리 옵션. 아,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작은 건 뭐예요? 작은 재테크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손실률이 없는 재테크는 뭡니까? 어 예금이죠, 예금. 전기 예금, 적금 예금. 자 여러분 예금을 하시렵니까? 위클리 옵션을 배워서 위클리 옵션에 투자할 것입니까? 아 본인의 성향에 달려있겠죠. 도전적인 분은 위클리 옵션을 할 것이고 안정을 취하시는 분은 예금을 하실 겁니다. 그죠자 그러면 위클리 옵션은 뭡니까? 예, 주식 투자에서 파생된 금융 투자 상품입니다. 주식 투자보다 훨씬 수준이 높죠. 자, 주식 투자는 어떻습니까? 주식을 매수하고 오르면 팔면 수익 나는 거죠. 투자죠. 금융 투자란 말이죠. 근데 주식은 하락장에는 아,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거의 90% 이상은 손실봅니다. 그런데 위클옵션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수익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보장에서는 수익실현이 가능한데 이거는 매도하시는 분이 가능하죠. 옵션 매도가 있습니다. 옵션 매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는, 어, 투자를, 금, 투자 금액이 좀 많죠. 그리고 수익성은, 어, 매수에 비해서 수익성은 적습니다. 자, 이거는 뭐 선택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 매수자, 옵실, 어, 클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어, 주식 투자보다는 350배 이상, 어, 높은 수익률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발생해요. 자이 날이 언제냐 이거죠. 주로 이제 만기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404배가 터진 동영상이 메인화면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죠. 자, 이런 날이 1년에 한두 번은 발생한단 말이죠. 뭐, 1년에 뭐, 한, 서너 번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뭐, 한, 3박 4일로 해가지고도 발생이 되고, 여러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 400, 4배가 터지면 어떤 현상 이 일어납니까? 원금 100만 원이 하루 만에, 그죠? 6시간 만에 4억으로 되는 거죠. 4억.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신의 가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거의 뭐 극점에서 매수해서 극점에 매도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신의 가호가 있어야 이런 현상은 발생이 되는 거죠. 로또 당첨되는 것도 신의 가호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되지는 않죠. 그죠? 자. 자 이렇게 대박이 되는 날은 언제냐? 이거죠. 추세상승장, 추세하락장, 그리고 만기일에 탄생합니다. 네. 자 만기일은 매주 목요일이죠. 네, 매주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매주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기회가 온다는 거죠. 기회가 온다. 뭐4 0 0내외 가이라도 10배라도 이런 날이 생깁니다. 10배는 뭐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그럼 투자자금은 얼마냐? 부동산은 뭐한 1억 2억 이상 돼야 되죠. 근데 이게 위클리 옵션 투자는 천만원 이상만 되면 가능합니다. 재테크 중에서 왕이죠. 재테크 왕이라고 부르죠 대태껏중소강이란 말이죠 천만원 가지고도 뭐 100만원만 투자해도 되는 거죠 나머지 900만원 항상 현금으로 보유하고 또 언제든지 상승 방향으로 배팅해도 되고 하락 방향으로 배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위클 리 옵션은 코스피 200지수를 맞추는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그럼 코스피 200지수는 뭐냐 우리나라 주식을 대표하는 200개 우량 주식의 평균 가격입니다. 이거를 코스피 200지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거죠. 우리나라 대표 그죠? 뭐 최고의 최상급 주식이죠. 아주 우량한 주식, 수익도 많이 내고. 누구나, 어,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의 200개 우량 종목의 주식의 평균 가격이 고섭 200주스입니다. 그니까 이, 이, 얼마나 탄탄합니까? 200개, 전국 순위 200개 안에 드는 기업이니까, 아, 탄탄하단 말이죠. 그의 이걸 지수, 그 가격을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 위클리 옵션 투자입니다. 옵션 투자죠. 자 매주 목요일마다 망기리가 어, 돌아오면서 어, 이런 대박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장 어, 어려운 투자가 바로 어, 위클리 옵션 투자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도 위클리 옵션이죠. 손실률도 높은 것이 위클리 옵션입니다. 깡통된단 말이죠. 단 10분만에 행사가격을 맞추지 못하면 깡통이 됩니다. 자, 옵션은 행사가격을 맞추는 게임이죠. 자 행사가격이라는 것은 매수 행사가격이 있고 또 매도 행사가격이 있습니다. 이 고스피 200주 수를 맞추는 게임이죠, 그죠? 고스피 200주 수를 맞추는데, 맞추는 게임인데, 자, 이 행사 가격을 맞추는다 매도 행사인지, 매수인지, 매수 가격. 아, 무슨 말이냐면, 그냥 행사란 말은, 매수, 가격을 맞추는 거죠. 또는, 매도 가격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 매도 가격이라는 것은 고스피 200 지수를 말한 거죠. 고스피 200 지수 자체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자 언제 맞추느냐면요, 그 가격이 목요일 날종가 3시 30분이죠. 3시 30분 공시효과에 매수해 또는 매도해서 바로 청산합니다. 현금청산 하죠 음, 매수매도해서 바로 어, 현금청산 합니다 자 이렇게 제도가 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주수가 만약에 코스피 200 주수가 언제 3시 30분에 나오잖아요 그죠 어 이게 만약에 350포인트다 자 행사가격 콜 콜옵션 이제 옵션에는 어, 행사가격으로 어, 분류가 되어 있죠 만약에 콜옵션 325짜리를 음, 매수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결제받습니까? 자, 매수를 했죠, 그죠? 매수를 쓰면 항상 뒤에 갑니다. 네, 뒤에 간다는 뜻은, 요거, 음, 코스피 200지수를 앞에 가고, 매수는 뒤에 갑니다. 매수는 뒤에. 325로 이렇게 하면은 네, 5포인트 나오죠. 그죠? 와, 너무 너무 심합니까? 그죠? 345라고 하죠. 345. 행사가격 345짜리를 매수했다고 했을 때뭐 얼마에 매수했는지는 뭐 345를 만하게 음, 이 포인트 이 포인트에 예,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얼마 결제 받습니까? 예, 그러면 350 마이너스 콜옵션 345짜리죠. 이게 바로 종목입니다. 이게 예. 옵션에는 행사 가격을 예, 종목입니다. 이 예, 행사 가격이 종목이에요. 콜옵션 345짜리를 이 포인트를 주고 매수했다고 하면 5포인트 맞죠? 5포인트 결제를 받죠? 자, 여기 이제 모든 선물옵션은 거래승수가 있는데 이게 2 5만원 곱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다가 2 5만원 곱하면 돼요. 이걸 한 계약을, 이 포인트 계약이라죠. 한 개, 두 개. 그냥 한 계약. 매수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5포인트 곱하기 25만원이죠. 곱하기 25만원. 그러면 얼마죠? 2 5만원 곱한 얼마예요1 네, 2 5만이죠 125만원 자, 여기서 1 2 5만을다 버는게 아니죠 여러분 자기가 산 금액이 있잖아요 이 포인트에 샀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여기서 제하해야 되죠 그죠 제하게 네, 되면 3포인트가 됩니다 3포인트 3포인트 그래서 3 곱하기 25만 원 하니까 75만을 결제를 받습니다. 자, 이 한계약을 샀을 때, 예, 이런,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계약은 얼마냐? 이 포인트니까 20원을 곱하죠? 그죠? 자, 25만원, 50만원이 되겠죠? 그죠? 50만원.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수익률은 75만원 나누기 25, 50만원 하니까 1.150%, 150%, 150 수익률 150%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 옵션은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가장 높고 한방 10배도 터지고 뭐 50배도 터지고 그렇습니다 이 만개일날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자 인생에서 마제꾸마까지 오신 분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드리는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옵션도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 우리가 로또를 사는 이유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로또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클리옵션도 희망을 갖고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이렇게 계속 하나 둘셋넷 4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어 행보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행보하는 장이 계속 행보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한 번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기회를 포착해서 이번 6월장에 내려갈 수도 있고, 또 7월장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려가는 그런 기회를 잘포착해서 대박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음, 아, 여기 상당히 많이 시간이 지나네, 그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외국인이 동량 잘 살펴보시고, 외국인이 주식을 내던질 때, 예, 그런 기회가 올수 있다는 거꼭 명심해서 예, 외국인의 동향 파악해 가지고 어꼭 대박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자흑수자가 서민갑 부로 가는 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옵션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탐욕을 잘 다스리고 기회 있을 때는 과감하게 배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음, 많은 동영상을 올렸으니까 그런 기회를 포착하는 어, 능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